어느 구름긴날 헌터팡은 밀린 가짜사나이를 보며 리치 애기처럼 웃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다 <웃음> 잠깐만 이거 힘들다는 가짜사나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혹시 그 궁소를 참고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우연히도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웃음> 진짜 사나이 누구지? 여보세요? 앙! 아! 아유 카드리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쩐 일로 한끼내나요아 그럼요 오셨을 거예요. 같이 찍으면 좋죠. 아 근데 우리 카드리 오셨을 때그제 영상에서 좀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제 아니, 영상 제가 항상 게스트분들한테 너무 이상한 거배워가지고 그냥 이번엔 약간 담백한 느낌으로 정상적이고 조금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웃음> 어, 어! <웃음> 그렇게 가짜 사내 출신한테 군소를 매기게 되었. 자, 여러분, 오 비가 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를 깨잡으러 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내일 론나게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군소를 미리 잡아다야될것같습니다 그래야 뚜루뚜루뚜뚜루뚜루 샌프라시스코에서온과뚜루님한테 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아, 군소가 나올지 모르겠네. 일단 론나큰 대형보지 들고 왔어요. 왜냐면 군소를 하루 동안 여기서 키워야 돼요, 리발. 군소야, 내 핸드폰 방수가 오래 안 되거든. 군소야, 군소야, 어디있니 바로 나와줘라. 원래 이런 직병에 군소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내려가 볼게요. 지금 물 상태 가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끄러울 수 있어요. 여기 밝고 미끄러워서 머리 깨지면 바로 러머이 대성 통고. 자, 여 원래 여기 벽 쪽에 군소 새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걔 쫄짱 걔를 꺼져, 이 새끼야. 벽에 한 마리도 없네? 어, 라댔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이게 민물이니까 바닷속으로 숨어버려요. 저군쇼 해초 리발. 어, 예 물고기 두 마리 놀고 있습니다. 제가 라삭 사물에 꺼져. 정 떨어져. 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꽈트로님한테 먹여야 되는데, 요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뭐야? 이거는 꽈트로님이 아닌데? 잠깐만, 저거 뭐야? 이 리발리게, 잠시만. 군성 같은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약간 실물을 영접해야 보이거든요? 와 아니다 와 아니다 내가 군소를 착각하다니 일 났습니다 일 났어요 군소가 없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발 한 마리만 이렇게 군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피곤한데 자 여러분 이 제가 꽈뚜리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데 꽈뚜리님이 제가 군소로 군소시지 야채볶음을 하는지 모르세요 저는 그냥 일단 소시지 야채볶음이라고 하고 드리고 몰래 요리할때 군소를 넣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산건 군소 있죠. 그 군소를 지금 바로 빨리 손질해놓을게요. 열어. 일로 아이래기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여러분 이게 그때도 손질된 군소라고 샀는데 안에 보시면은 한번 열어볼게요. 라상 라상 라. 열어. 안에 보시면은 손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만 빨리 빼줄게요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자, 이렇게 한 마리 조으면저 멀리 꺼져. 바로 한 마리 꺼내자. 일로 아이보지야. 워터야. 어예이 예, 리바 이 예, 리바 펀치. 배 갈라. 열어버려. 안에 이것도다빼다빼 다. 빼, 다, 빼, 다. 방금 카톡 까뚜리는 것 같은데 배라 됐네자 오케이 이렇게 두 마리 빨리 살게요 빨리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오케이 이거 이따가 비닐에 잠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몰래 넣어버릴게요 들어가 이래기야 여러분 진짜 지금 도착했다고 카톡 진짜 온 거였어요 개떨린다 이따 먹일게요 까뚜리는 반응 론나 궁금하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요. 헌터 꽝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헌터 원입니다 <웃음> 다른 스타일로 하시네요 아. 어. 오늘 근데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놀러왔죠 양양 와, 그냥, 그냥. 뭐 이상한거 먹었습니다 <웃음> 네, 이미 제가 한번 맥여놨습니다 지금 얼굴이 좀 어두우시죠? 네. 어, 과드룩님 영상 하시면 한 끼내나 세븐편에서 제가 뭐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바로 드시는 거라서 약간 무리가 갈가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완전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배서밥 밥밥 같지도 어. 않았어요 기분 표정이 롯같은요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조금 단순하게 소세지 야채볶음 어. 식사하셔야 되니까 오 뭐야? 왜냐면 한끼내내서 너무 계록 같은 걸 먹여가지고 개구락 같은데? <웃음> <웃음> 하나 의심 하나 많으시네 <웃음> 진짜 <웃음> 보시면요 자 사왔습니다 진짜 소 돼지 야채볶음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러요네 약간 오늘 약간 영상은 토크 방식으로 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저도 약간 그래. 미국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러면 오늘 소세지 아채먹고 바로 지금 한번 해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oh, 렛츠겟잇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이 뭐 되죠? 뭔가 또 이상한 걸 우겨놓지 아, 않을까 아아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저 의심이 좀 많아요 원장사님은요? 그냥 소세지 먹는 유튜브 각이 나올까? <웃음> 이 지금 투샷 자체가 유튜브 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요리하는 걸좀 나가서 안 보고 있을까요? 예뭐 어, 어디에 주셔도 돼요 사실 요리할 때 제가 혼자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뭐 잠깐 앞에 나가서 예. <웃음>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뭐가 좀 아, 많은데? 기대알겠습니다아 <웃음> 네, 예예 여러분 롯됐습니다 눈치들이 조금 빠르시네요 그래서 아마 걸린 것 같은데 군소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헌터팡하면 군손들데이발 <웃음>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이 소세지 야채볶음에 소스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접시 케찹 4큰술 난장 2큰술 로나 달달한 널탕 2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릭초 1큰술 어우 리론나만이 했네 자 그리고 바로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가 다완성되었습니다자 그러면은 소세지 야채볶음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야채들을 조사 볼게요 먼저 당근 나상 낼게요 오오 바로 잘리네 오오오유 어차피 이거 꽉 뚫는 애랑 원장선생님이 먹을 거니까 괜찮아 또만뜨리자마자 당근 당근 당근 날려라 양파래끼 파바밤 양파 양파 양파 아니 밖에서 양파 썰고 밖에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뭐 뽀잉뽀잉 뽀잉 거리고 계세요 뽀잉뽀잉은 한쪽인막아잉아잉 뽀잉 뽀잉은 뭐, 아잉, 아잉, 바잉, 막 이러고 계시던데요? 죄송합니다 어, 이상한거 아니죠? 아아뇨아뇨아양파예요소시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채볶음 들어가잖아요 양파 그럼에요? 응 그럼 뭐, 뭐 없어요 지금 뭐 화면이 나으시네 전화바리게서 <웃음> <웃음> 양파와 그자 이렇게 야채 준비가다 끝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다가여기에 마늘도 넣을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세지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프라이팬 등. 그리고 부탁하 열부가 열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밸브 열려제거 안시켰는데 굳이 그 계속 하시겠다고 진짜 바로 파요어엉엉엉자 음, 음, 음, 음. 이렇게 기름이 다가지면 바로 마늘 투하 조사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마늘 조셨으면 양파 당근도 바로 투하 조사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큰일날려라 소세지 랭기 뿅뿅뿅뿅 아직 한발 남았다 아차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래기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뭔지는 얘기 안할게요 있어요 우와 이걸 리발 잘가 오우 쉣자 그리고 여기다가 소스를 부어줄게요 그나마 이 소스 되에 괜찮겠네 야 이거 먹음직스러운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그나마 좀먹음직스러 보이는데 이게 사실 티가 안 나야 되는데 지금 군소이게확 찌나네 리발 났댔네다다다다옵자 여러분 여기 아주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나갈게요 오우 쉣아 이게 누가 봐도 군소인데 이거를 뭐라고 속여요 리발 자, 일단 바로 가져갈게요 아유다 됐습니다 아유, 다됐습니다 여기 어, 안에 어, 들어가서 먹을까요? 어, 어, 아, 좋습니다. 오! 비주얼 좋은데요? 괜찮죠? 어, 어, 어, 어, 냄새. 오, 냄새! 냄새 좋죠? 스펠! 아 저게 양양에서 좀 유명한 버섯인데 송이버섯이라고 송이버섯 아시죠? 군손들? <웃음> <웃음> 리발 개라됐네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뭘 송해요 미국인한테 군소 좀 먹여보겠습니다 백만 짬밥이 있어요 몰 간다고 합니다 <웃음> 아, 근데 군소 궁금하긴 했어요 솔직히 오 진짜요? 버터팡금 네. 채널 보면서 조건 대체 어떤 맛일까? 항상 궁금해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를 만나보시고 후회하세요 200kg 후회했죠? <웃음> 왕복 400이거든 이거. 바로 먹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일단 소스세지음 괜찮나요? 어우 아 잘하네 아이집 아, 맛집이네 뭐. 마늘이죠? 예? 마늘 네 마늘이에요 마늘 아닐 수도 있고 마늘 <웃음> <웃음> 중소 먹어보겠습니다 오. 먹으려고요 같이 드셔보세요 전 유튜브 하면서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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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웃음> 이게 <웃음> 뭐 이렇게 껴냐? 이게 껴요. 그때 양치할 때 검은색 막 나올 거예요. 어? 아! 아, 어때? 진짜 아까 말한 표현이 맞는 거바닷검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맛있는데요? 하나 더 드실 수있나요 네. 아, 어. 아있 질긴 게좀 힘들어. 좋은데. 질긴 거 좋아요. 해 벤티 같은 취향이에요. <웃음> 원장선님왜 이렇게 볼에 계속 먹을 거있세요 행복해서. 아 어, 진짜요? 어? 그럼 너 <웃음> 먹어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먹어라. 아니 이 먹어야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죠? 있어 뿌리 이거는 또 우리 귀한 대접 해주신 던트방님한테 에? 저요? 요리하나라 고생하셨어 림발 맨날 먹어요 저는 <웃음> 아 그렇지 이건 너거다아 먹고 있어 삼켜 그러면 아꼈다 하는거야 <웃음> 아, 대리가 아. 하나 있네? 두 마리 했어요 내가리하나 먹죠 아 좋습니다 치즈 하나 둘셋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매생이 냄새 열가지거든요 셋이서 한번 치얼싸죠 오케이, 은치서소쌈싸소지지딱거든요요 네. 아니 은치 아니, 저... 네. 머리는 그냥 먹는 게맛있은라즈이 사람 군소은 치즈 잡은 치즈 잡은 치즈 잡은 치얼 잡은 치즈 잡은 치즈 잡은 식감이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뭐가 신기해요? 개울 같은데 이게 대차베 절여가지고 좀 괜찮았더라고요. 매번 유튜버 어떻게 찍는 거야? 차라리 농촌으로 왔지. 하필 바다 근처라서. 다 먹을 게 많을 거. 전 삼켰습니다. 음. 생각보다 어 아닌데? 안보여 아닌데. 왜? 왜 군소예요 이름이? 아, 그럼, 아니, 네. <웃음> 맛있어요? 그냥 약간 무게 같은 거잖아. 음. 그런 거찍는거야아좀질기 <웃음> <웃음> <웃음> 저 사람은 지가 준걸 지가 다 뱉어! 아야야야. 치고 와 드릴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소세지 먹 소세지 다 찾으셨네. <웃음> <웃음> 하나도 한 소세지가.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아 근데 케찹 진짜...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근 약간 골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찡긴 골뱅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안 드시네요? 그건 그제 골뱅이 안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조분이 좀 비위가 생각보다 괜찮으신 거다. 그럼 아. 인트로에 쓸수 있게 먹고 약간 토하는 연출해드릴게요. 압주작! <웃음> 이런, 이런, <웃음> 이런 편집 바지 안 놓을 거잖아요. 이멘트도 나가야 돼. 군소 먹어볼게요. 어, 네 좋아요. 와 인생 첫 군소. 야 기대가 됩니다. 어?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주작이 쉽습니다. 이렇게 음. 하는 거예요. 원장 사배 진짜 밖으로 뛰어나가셨어요. 여쭙을까요? <웃음> 아, 근데 오래 씹지 마세요, 군소. 오래 씹으면 내 생이? 그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지금 계속 씹고 있죠? 응. 구역질할 정도는 아니죠? 친구들인데 응. 어, 왜 그러세요? 어골 울려먹는다. 왜 이거, 아, 이거 앞주작 아니죠? 어. <웃음> 아, 아까 소시지랑 <소스를> 먹어서 괜찮았나? <웃음> 진짜 확올라와 갑자기. <웃음> 어 아 이거 진짜 충격이 안 되나? 어우 ㅅ 봐. 계속 씹다 보니까 매생이 맛인데 흙들어간 매생이 맛아 이거 올라왔다 아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써 써요 <웃음> 나 눈물 나와 입 확대해주세요 편집으로 이건 진짜 역하다 또너 휴지 하 처음엔 괜찮았던 이유가 소세지도 그렇고 빨리 씹어 삼켰잖아요 근데 이건 오래 씹어봤거든 일부러 어, <웃음> <웃음> 오! 특유서 냄새 너무 나요 여러분 진짜 다행입니다 사실 저만 이렇게 못 먹고 두 분이 너무 잘 드시면요 구독자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렇게 다 연기했다 아 이거는 저도 사실 그게 쫄깃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오버하시더라고요데 음. 어, 저렇게 좀 오버한다 와. <웃음> 아 오늘 두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먹었니다 아, 예. 궁금증 해소됐어요. 어딱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야, 왜 궁금했지? 아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화면이 나오시네. 분수 몇 개겠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튜버들 모시고 먹어봤습니다. 정말 당연히 처음에는 좀잘 드셔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거 연출 아니죠? 아 어, 진짜 부 진짜 부작이라 아니, 생각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러면 사 먹어봐.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먹어봐야 돼, 이거는. 어이. 자, 여러분, 다음에도 이제 꽈드름이나원자상회랑 만나가지고 또 이번에는 다른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끼내나 7편, 아, 꽈드룸 아, 영상이 있으니까꼭 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웃음> <뾰아이. 웃음> 군소는 드시지 마세요. <웃음> <웃음> 세계 최초 군소 미국인 리뷰.